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 입니다 아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그동안 몸이 조금 많이 네, 안좋았어서 네, 탐석을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탐석을 나와봤네요 자 여기는 네 단양 상류고요 어 여기 지금 또 비가 이렇게 또 내리고 있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찍는 만큼 오늘은 네, 화면이 조금 네, 흔들릴 수가 있는 점 먼저 좀 양해 말씀 좀드리고요 자, 네, 이쪽에서 이렇게 삼석을 시작해 볼게요 네아이 돌은 지금 석회석 인데요 아, 변화가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네, 이렇게 해서 네뭐 수석으로 보기는 네, 힘들고요. 네 이거는 사이즈가 네 상당한 네 노을석인데요. 엄남난 대작에 네, 컬러가 상당히 좋죠. 네 정말 이렇게 네 가져가고 싶은 네, 노을석 대작. 도 대작의 컬러가 네 굉장히 예쁘죠. 자. 네 쪽에 또 이렇게 컬러 좋은 대작들이 네, 눈에 많이 띄고요. 네, 오늘 해는 없지만, 네, 날이 굉장히 또 후덥지근하네요. 비는 지금 그친 상태고. 아, 자, 여기 보시면 곳곳에, 이렇게 네, 대작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, 자, 또 탐색지네요. 아, 네, 이쪽에도. 네. 뭐라... 뭐... 주제는 남자 편이지만 색감이 좋은... 네. 아... 컬러는 정말 좋은데요. 네. 이거 뭐... 네, 모함도 그렇고, 쪽 면이 조금 면이 되게 네, 면이 별로 없고, 굉장히 또 아쉬운 그런 돌 보이죠? 네, 이쪽에 대장 노을석은, 네, 정말 많습 많지만, 네, 추석할 만한 돌을 찾기가 어,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요. 어. 네, 컬러가 상당히 좋은데요. 엄청난 대작이고 어, 빼보려고 했으나 네, 뭐 빠지지도 않네요, 이들은. 네, 네 보고만 가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이 네, 노을석은 어, 지금 이쪽에 네, 용이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네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돌은 네 여기서 그나마 제가 취석을 할수 있는 돌인 것 같아서 이 돌은 한번 제가 취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한 대장이고요. 야, 이거 뭐, 속질이, 뭐, 이렇게 막 뭐가 좀 섞인 것 같고요. 네, 정확하게 무슨 속질이라고, 네,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, 이 돌은. 네, 정원석으로 뒀을 때, 지금 여기 보시면, 네, 이쪽을 밑자리로 두시고, 네, 이렇게, 네, 세우면은 정원석으로는 정말 네, 예쁠 것 같은. 자. 안쪽에 이렇게 변화들이 상당히 좋고 좋고요. 여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변화가 좋고 색감도 굉장히 또 예쁘죠. 저 돌이랑 쪽 보시면 네 그리고 이 돌도 네 정원석으로 두시면 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네 녹석도. 보실 수가 있네요. 네, 오늘 오랜만에, 어, 섬석을 나와서, 그리고 네, 이쪽에는 호박석도 있었고요 노을석, 네. 그리고 목석, 네, 도중석, 어, 그리고 청석도 아까 한번 봤고 네, 정말 또 이렇게 다양한 석질이 이렇게 나오는 또 이런 탐석지였고요. 뭐 엄청난 또 대작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많이 펼쳐져 있어서. 네, 굉장히 탐석을 하는 동안 어, 눈이 즐거웠던 네, 탐석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자. 네 마치려고 했는데 여기 아까 네, 보여 드렸던 네, 정원석 옆에 이렇게 대작도 한번 이렇게 또 보여 드리면서 자네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